우도, 부물로 뛰어들어! 아니 이렇게 되면, 가야지, 하을을까 가는 응? 거야! 하나, 둘, 셋! 아, 아, 가아! 아, 가아! 으, 으, 으, 으. 와! 와! 와! 아 체급인가? 제. 왜그 과거의 문은 단단한 새문이었겠지만 다시 현재로 시간을 돌리면 낡은 문이 되겠지? 동자 오빠. 나 한... 현재로 돌아와라. 삼자, 괜찮아? 난 괜찮아. 목뚱. 치, 야단 났네. 여기로 가면 되는 거지? 열어보라고. 정말 이쪽이 맞아. 나만 믿어봐. 으악! 으악! 아 이게 뭐야! 음? 함정인가? 으악! 재밌겠네? 으악! 뭐가 재밌던 거야? 자! 이런 건 미리미리 미리 알려줬어야지. 음, 없어, 없어. 잘 피하는데? 영혼이나 죽어 또 뭐가 나온다 뭐? 에서 나는 것 같은데 나와라 근둔 근둔 사랑다이아 엄마 엄마 아재 이고십년 아니 백년 감수했네 또 다른 문이야 짜어 음. 저기 뭔가 있어 틀림없어 저건 초석에 봉인된 천재탄이 분명해. 아, 응? 왜 그래? 일이냐? 아, 그래. 그러게 얘들아, 저길 봐이러다 네,